자 그러면 글자 말고 다른 요소들은 혹시 트래킹 기능이 되느냐 안되느냐 한번 또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샘플을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손가락 끝을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손가락 끝을 따라다니는 이모티콘이 하나 붙어 있죠 위치도 바뀌고 크기도 살짝 조절이 되는 어, 그런 트래킹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트래킹은 거리도 이렇게 판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멀어지면 작아지고 가까이 있으면 커지고 뭐 이런 기능도 좀 자동으로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래킹이라는 기능을 썼는데 이번에는 제가 스티커라는 걸 이용을 했어요. 스티커. 스티커도 스티커 원래 스티커를 어디서 삽입을 하느냐 하면 대메뉴에서 스티커가 있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건데 대메뉴에서 스티커를 누르면 글자 입력할 때 서브 메뉴가 나오는 거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캡컷에서는이 스티커가 글자는 아닌데 글자 취급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 뭐 이렇게 여러가지 다양한 스티커들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뭐 웃는 이모지도 있었고, 뭐 하트도 있고, 글자도 있고, 별의별 게 다양하게 있어요. 자, 거기서 저는 뭐 이런 거 한번 골라볼게요. 이런 거 한번 골라봅시다. 자, 달리는 자전거가 있다. 뭐 이런 거 한번 골라볼게요. 자, 확인하시면 여기에 스티커가 이제 들어갔죠. 스티커를 선택하면 스티커 안에서 트래킹이 있어요. 기능이. 기능이 있다는 말은 쓸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것들도 되느냐. 텍스트 템플릿 자 이것도 수업시간에 다룬적이 있죠 텍스트 템플릿을 눌렀다 그러면 글자 입력할 수 있는 스티커 같은 소스가 나오잖아요 여기 있거든요 자, 얘도 선택을 합니다 자얘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얘도 트래킹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 글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트래킹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나 이게 가능할까 한번 해볼게요 오버레이 화면 위에다 뭔가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PIP 추가를 해서 자제 폰에 있는 아무 사진이나 하나 그냥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서 자이 사진 이 있잖아 이거죠 자얘 선택을 했어요 자 선택한 상태에서 밑으로 한번 쭉 봅니다 쭉 따라가면 트래킹 이라는 아이콘이 있으면 쓸수 있는데 여기는 트래킹 이라는 기능이 안보여요 자 그러면 예 오버레이를 해서 올린 이 이미지는 트래킹적인 요소를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트래킹 기능이 없는데 그거는 키프레임으로 애니메이션을 일일이 잡아줘야 되는데 자 그것도 제가 다음번 강좌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 강좌에서는 자 일단 요 불편하니까 다 닫고요. 저번 강좌에서 제가 이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끝이 움직이는 동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자 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얘좀 시끄러워서 음소거를 할게요. 볼륨에서 줄여도 되고 어? 뭐 이런 식 시... 혹은 여기서 클립 음소거. 요거 하셔도 소리는 안 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스티커를 하나 붙여볼게요. 자, 스티커는 텍스트에, 텍스트에도 있고 스티커를 눌러도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처럼 꽃을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 꽃 쓰고 싶네요. 자, 여기서 벚꽃이, 피는 이런 거 써도 되고 그냥 단순한 예로 쓸게요. 자, 벚꽃을 하나 화면에 던져 놓고 여기 있습니다 자 얘는 플레이라면 이렇게 벚꽃이 자라나는 동작을 하네요 만약에 얘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시간을 쭉쭉 늘려서 연장을 좀 시켜줬어요 어 그러니까 얘는 한번 자라랑 나타나서 어여러번 반복을 하는 그런 동작을 하네요 자, 어쨌든 좋습니다 자 어디 있는지 이제 알아 냈으니까 얘를 제 손가락 끝에다가 붙여 놓을게요 자 얘는 이렇게 일단 해 놓으시면 잡기는 아 요게 처음에 안 보일 때 있잖아요 투명도가 있는 거라서 위치를 잡기가 되게 힘드네요 손가락도 움직여 버리고 일단은 살짝 보이는 상태까지 가서 어, 여기까지 가서 위치를 잡아 놓겠습니다 제일 앞에서는 잘안 보여서 그래요 자 일단 여기 있는 거 확인했죠 자 그리고 소리 안 나오게 만들었어요 자그 상태에서 스티커를 선택을 하고 끝에 있는 트래킹을 눌렀습니다 자 트래킹할 대상은 손가락 끝이에요 자그 다음에 사이즈 적당히 좀 조절해 주시고 트래킹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럼 추적을 하죠 자 미리 보기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가락을 잘 따라서 벚꽃잎이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을뭐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린다든지 어떤 누군가 얼굴을 움직이고 있는 누군가가 화면에 있는데 화면에 얼굴이 안 나왔으면 좋겠을 때 있죠. 그때 이런 것들을 붙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중간에 보니까 이쯤에서 살짝 놓쳐버리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이 놓치는 것도 제가 해결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자, 놓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여기를 선택하고 분할하신 다음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별도로 트래킹을 한번 더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못 따라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잘 따라갈 수 있게 세팅을 해 놓고 트래킹 시작을 누르시면 기존에 있던 걸 지워버리고 이 트래킹으로 다시 하게 돼요. 그러면 끊어진 부분부터 또잘 따라가게 되죠. 자, 앞에서부터 연속적으로 보면 끊어짐이 티가 거의 안날 겁니다. 자, 잘 타고 가다가 한번 튕겼는데 여기서는 계속 연결돼서 보이는 것처럼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글자 외에도 트래킹 그러니까 메뉴 자체에 트래킹이라는 게 보이기만 한다면 트래킹 기능은 공통적으로 다쓸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트래킹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트래킹 기능처럼 쓸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슈가 됐잖아요. 그 이슈를 제가 또 처리하러 다음 강좌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